Woo! Oh. 여기 동작 좀 펼치는 <웃음> 게더 귀여울 것 같아. <웃음> 와 근데 날씨가 이쁘다. 저는요? <웃음> 나 찍으면서 no, no, no, 날씨가 no, no. 이쁘다. No, no. <웃음> 둘, 셋. 둘, 셋. 오, 하나, 큐빅 좀 봐주셨는데? 아, <웃음> 개남았어 하나, 둘, <웃음> 셋. 저도 오케이. 어제 했어요. 이 진짜 이쁘다 <웃음> 영혼 좀 담아주세요. <웃음> 아 진짜요? 아, 진짜요? 이쁘다. <웃음> 아, <진짜요>? <웃음> 어, 계단 하나가 거의 내 상반신 높이거든 지금? 많 <웃음> 하잖아. 하잖아. 그럼. 그럼 그럼. 어 잡지 말아야지. 됐다. <웃음> 아, 어, 어, 어, 머리, 정리. 머리 정리하는 방법. <웃음> 숙여서 손으로 넘기고 샷. 머리 정리 완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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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지. 아, 귀엽다기보다 약간 엽귀엽다그 귀엽다니, 귀엽다니, 귀엽다니, 귀엽다니, 귀엽다니, 귀엽다지 귀엽다니, 귀엽다니, 다다다 경경선이쓴 느낌이 어, 느낌 있어! 느낌 있어! <웃음> 완전 꼬 u t 말고 살짝, 이렇게 하면, 이게귀엽게 말고 이렇게, 만맞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거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되게 희망그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라고는 안 하시네요. <하신데요? 웃음> <웃음> 아니 생각보다 이게 높네. <웃음> 제가 이렇게, 다른 이렇게 걸할 <웃음> 수도 있어요. 여기는 어디죠? 여기요. 뉴질랜드요. <웃음> <웃음> <좋아요. 웃음> 여기 지금 3도 화상 입고 있어요. <웃음> 아니 장난이에 <아니요? 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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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음? <웃음> 표현 고급지게 <고급식이> 가실게요. <웃음> 진짜 잘 나왔어요. <웃음> 여기, 여기. 여기 좋아, <웃음> 귀엽다. 좋아. 바람아보는 건데. 잘가요? 네. 좋아, 좋아. 좋아. 좋아. 그냥 살짝만 그냥. 아, 네. 오절대신다 아,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? 왜, 많이 달 필요는 없어요. 왜, 왜, 왜. 저 못해요. 누가봐도 네, 처음 타보는 사람. 끼만 내면 돼. 네. 해볼게요. 네.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, 좋아 네, 좋 <웃음> <웃음> 웃어 웃어. 웃어 <웃음> 웃어. <웃음> 웃어 <웃음> 아, 웃어 웃어. 웃어 웃어. 웃어 보시면 아시잖아요. 여자 정리하는 거 이제 <웃음> 톤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. 새끼 손가락 좀 들어야 해. 항상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어. <웃음> 여기서 내그 무적 거가가 아, 그 그래. <웃음> <웃음> 어, 아주 대단해. 여기가 음. 조금 이제 컬러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음. 선호하는 코너. 음. 여기는 조금 이제 따뜻한 느낌을 좋아. 어,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 여기는 약간 쿨톤 <웃음> 쉬지 않고 살짝 먹버리고 싶으신 분들 <웃음> 이 <이렇게> 하시면 되시고요 <웃음> <웃음> 네, 네. 아, 나한테 반응해줄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! 맞아요! 아주 맞아요! 아 정말 <웃음> 아 이거 진짜 너니스 만들 때 주, <웃음> 죽도록 아, 썼다 아니, 진짜 죽도록, 죽도록. 데레모 잘못 잘못 쓴 나쁜 예1 네. 바로 UFO형 삐입 아아아 타입 2 쟁반형 삐입 좀 <웃음> <한쪽> 느낌 있는데? <웃음> 그래요? 만두 같아 딤섬 쓰리 접힌형 삐입 그 서일스분들의 어깨너머로 이제 배우는 <웃음> 그런 팁 따주시면 데레모 예쁘게 쓰기 그래. 완성 <웃음> 에피스 어, 반응 잘해줘 말도 많서스프레보다더 아칸 사아 이거는 이제 약간 체육복 추이닝 스타일의 그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오! 귀여워>. <웃음> <웃음> 와, 색깔 아 어, 귀여워 이미 귀여워 귀찮핸드폰 찍어봐도 말안 듣게 생겼어. <웃음> 어 아, 됐다. 됐다. 됐다. 어 됐다 됐다. 됐다. 음, 내 내장파열 배힘 배김 오케이, 돌돌게힘 어디 가서 이게 한려면 이거 들고 나가서 해야 돼. 그 하고? 그러면 이제 실제 돌돌이게 힘겨. 한참 끌고 다녀볼까요? Yeah, sure. Yeah, I'm lucky as o n t 다행히 <웃음> 얘하세 <웃음> <웃음>